아니 가, 가수원에 집이 있으면은 계속 볼수 있잖아요. 관리를 하게 되고 한 두껍고 아 여기 두껍고 예. 만지 딱설이가 나야 돼 이렇게 아노린지하응애 예. 같은 경우가 이 예, 되는데 예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방을 해야 됩니까뭐 지금 단제로 치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저는 종합 살충제 그버리가드가 뭐, 작년에도 쳐봤고, 원래도 지금 제가 이제 실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다른 약보다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경북 영주의 한 사과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. 요즘 수확 초대인데, 응이하고 노림제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. 자, 응애하고 노린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왔는데요. 자,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박은 언제 하실 거예요, 이거? 이거는 지금 한 일주일 안에 할 거예요, 빨간 사과는. 부산은 11월 초. 근데 요즘 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. 사과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? 예. 뭐 탄저나 이런 데 점제 피해가 많죠 비가 와서 뭐 이제 접님이 많으니까. 네. 이럴 때는 어떻게 그 사과 농사를 어야 됩니까? 이럴 때는. 즉시 예, 약을 쳐야 되죠. 가수 어. 갈, 관리를 하고 예. 관때 어떤 어떤 그 병해충들이 있습니까? 충은 지금 이제 사과, 당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노린재 원래는 또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저 응해도 2차, 2차적으로 또 피해가 발생했거든요. 예. 그럼 지금 노린재하고 응해 같은 경우가 이제. 예. 되는데 예.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방을 해야 됩니까? 뭐 지금 단제로 치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저는 종합살충제 그 버리가드가 뭐 작년에도 쳐봤고 원래도 지금 제가 이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약보다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리 가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? 물량을 어떻게 해가지고? 예, 물에 희석시켜서, 그, SSD 기계를 뿌리죠. 아, 네. 예, 예. 그럼 그거는 언제쯤 쳐야 됩니까? 지금, <웃음> 보시다시피 비가 오니까 비그침 바로 칠 거예요. 아, 비그침 지금 치셔야 된다? 예. 그걸 치면은 어떤 효과가 예측,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? 그 치고 나면? 그 종합살충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린제, 라방, 응애까지도 다 이제 예방이 되니까. 예, 그렇게. 그약 하나로, 그, 제가 한 번에 되는 거예요? 예, 예. 아주 간편하네요? 뭘 작년에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, 그런 효과가 있어서 원래도 재구, 재구매를 했습니다. 아. 가격은 비쌉니까? 아니, 가, 가격도 다른 거에 비해서, 뭐, 한 만, 사오천 원 정도 하니까, 뭐, 저렴하죠? 그 사과 농사하시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, 어떤 겁니까? 약 관리죠. 약 관리? 예. 어, 약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그, 균은 예방, 충은 예찰. 그, 가서, 그 가소원에 가수, 가서 살아야 되죠. 계속 가소를 보고, 응? 아, 내 맞나요?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, 즉시에 이제 약을 쳐주고 하는 게 맞죠. 충도 마찬가지예요. 가소원에 가서, 저희 보면 예찰 트랩이 있는데, 트랩에 충이 이제 내 가소원에 몇 마리가 도왔구나, 보고, 아... 예. 그정도 충이 도왔을 때는 즉시 즉시 그 치는 거죠. 날짜 표시다 해놓으셨네? 네, 예. 5월 달 입, 입, 이주로 가다가 그다음 6월 넘어서서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이제 저 탄저로 가거든요. 썩금성눈병 음. 이런 거그리고 시기별로 치는 게 있고 충은 요즘 뭐 이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생겨. 농약을 어떻게 많이 치시는 편이에요? 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귤은그예 그저 예방이고 충은 예찰이거든요. 그 밭에서 적시 제가 이제 항상 관찰을하고 있어요. 적시에 적시에 치니까 불필요하게 약을 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사람보다는 해수가 한두번 정도 이제 적게 칠수 있죠. 예. 색깔이 잘 나고 있어요. 네. 예. 이 색이 잘 나려면 뭐 특별하게 관리하신 게 있나요? 일단 이제 화학 비료를 좀덜 사용하지요. 아 화학 비료를 덜 사용하시고. 예예. 그것또 어떤 거 쓰십니까? 그러면? 가리 성분을 조금 사용을 해요. 가리. 예. 어그 그거를 가리를 하게 되면 좀 좋아지나요 색깔이? 예예. 예. 그럼 언제 뭘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? 수확기 그저 수확하기 전에 한한달 전부터 예. 예, 시비를 좀 하죠. 아 가리를. 예. 어느 정도 시비를 하세요? 뭐 반당 반당 하면은 뭐 저기 지금 여기 한 천주 이거 빨간 사과 천주 정도 되거든요. 예. 되는데 뭐약 약으로 말하면 한세 통. 색깔이 잘 나라고 입 색깔을 해두는 거고, 지금 옆에 산 두껍고. 아, 여기 두껍고? 예. 만지소리려나야 돼, 이렇게. 아. 예.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인가요? 예. 잎이 강압성을내야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고, 당도도 높아지니까. 네. 잎이 중요하죠, 사과에서는. 밑에. 예. 뭐, 검은 게 있어요, 이거? 예, 탭이. 이게 저 산에 저거 저 이제, 가을에 비어서, 비어서 겨울에 숙성 시켜가지고 봄에 사용하죠. 아 그럼 이 봄에 사용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? 예. 자연태비에. 예. 아 자연태비 드시는구나. 예. 품종이 뭐로 오셨죠? 아리수. 아리수. 예. 국내 육종. 아 국내 거 이게? 예. 아, 이거 맛있겠는데요? 예.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지금 호평 받고 있습니다 이게. 아 이게 사과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로 나가는 겁니까? 저희는 농협에. 농협에 이제 그 롯데마트나 롯데슈퍼나 이런데 일차적으로 나가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인삼사과 브랜드가 있어요. 인삼사과. 예, 그래서 어. 이제 저 택배로. 아 택배로 지금 이거 주문. 예, 예 택배로 한 거의 좀 많이 나갑니다. 아 어... 이거 이 사과를 살려면은. 예. 어떻게 하면 살수 있습니까? 저희는 뭐 고정 손님이있어 가지고 뭐그집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... 예. 보통 10kg, 5kg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. 10kg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? 저희가 10kg 나가는 게한 8만 원. 아, 8만 원. 예. 아. 예. 오. 방금 딴 사간에 <웃음>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? 예. 맛이 어떻습니까? <웃음> 맛있어요. 네. <웃음> 육즙이 아주 예. 엄청나고 단맛이 또 예. 강도가 맞네요. 아삭아삭하죠 예. 네. 아니 어떻게 사과를 농사 잘 하세요? 네, 뭐한 노하우가 뭐, 뭔지 궁금합니다. 밭에 사면 됩니다. <웃음> 밭에서 살면 된다. 예. 밭에 얼마나 사세요 여기서? 집을 지났잖아요. <웃음> 아 집을 와요. 저 놓고 여기서 눌러 계시는구나 그냥. 예. 야 이렇게 뭔가 좀 차별화가 되네요. 다른 다른 분하고 그죠 이렇게 <웃음> 집을 지신 이유가 뭐예요? 아니 가수에집 있으면은 계속 볼수 있잖아요. 관리를 하게 되고. 아, 그만큼 사과를 바로 옆에 두고. 네. 늘 언제나 함께 예 항상 눈앞에 <웃음> 아, 근데 집도 굉장히 멋있어요 예 저희가 이 4대가 집에 살아요 4대 같이 사시는거죠? 예 이야. 한옥을 하신 이유가? 아무래도 시골이고 또 여러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그냥 시골 정서에 맞게끔 지, 지, 지었습니다 아.